왜 자꾸 이렇게 그 기사들을 뭐 간혹 지금 괜찮은 기사도 있었지만 대부분 기사가 이상하잖아요. 결론도 이상하고 자꾸 뭐 하든 뭐 자꾸 불꺼졌다 그래. 근데 그게 왜난 그 왠지 좀알것 같아. 기자들이 52시간 제대로 못 늘려서 그래 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전히 자기들끼리 회식해아 퇴근하고 일지로 왔는데 그 분위기가 아니야? 아, 옛날 분위기가 아닌 거야. 아, 아쉬워. 그러면 이제 데스크가 그러겠지. 경기가 나쁘긴 나쁜가봐 이게 예전에 여기 얼마나 잘 됐는데 사람들은 거기 안가거든요 안가죠 무교동에서 술안 먹어요 이렇게. 아, 이게 핵인데문제는 어, 힙지로도 기자들은 같았어, 차라리 기자들은 어쨌든 취재를 이유로 해놨던 전열대 숫자에 많잖아요 음. 그불 그러니까 그 꺼진 사건이 유래하게 불을 밝히는 음. 사람들이야 웃긴거지 그런데 좀슬프다 그러니까 기자도 잘 모르고 데스크는 더 몰라 음. <웃음> 그,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이상한 기사, 맨날 데스크, 이거 기사 나온 패턴 뻔해요. 음. 그래서 데스크가, 야, 내가 어제 그강남역갔는데 야, 밤에 요 추세가 풀다. 이거 얼마나 불안이면 이게 어. 다취재가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아, 예, 그럼 뭐, 취재해서, 야, 기사 하나 발제 뭐, 왜냐면 이제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세계인 음. 거지. 근데 저는 이제 연구소고, 경연정기자고, 이게 라이프사이트 이좀 음. 다르지 않을까? 뭐, 주말에 집에서 일할 때도 있지만, 이제 막그 마감이나 이런 그 윈포트를 내야 되는. 아니면 또 그냥, 정시 퇴근하고 아니뭐막 출퇴근 시간도 막 자유롭고 이런 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여러 가지 소비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좀이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경험 편향 때문에 만든 슬픈 그러니까, 기사일 수도 있다. 어덜슬프진 않아. 요새 <웃음> 좀 이제 다른 얘기도 해보죠. 저는 또 이제 또 소비패턴 변화에서 되게 중요하고 <웃음> 아마존 효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쿠팡 효과 좀 생각해 봐야 음... 될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 되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골목상권 네. 동네 슈퍼 살리고 싶으면 음. 택배비를 올리고 음. 그 다음에 이를 무게에 따라서 차등, 차등요금제.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가 돼도 막 2,500원에서 네, 그렇죠. 일괄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뭐 키로당 아니면 뭐 몇백 그램당 쫙 이렇게 쫙 올라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 순수 그러니까 이만한 거 있잖아. 이런 그 거는 이제. 무거운 걸 사면 택배비가 더 붙는 거 엄청 곳이고. 붙죠. 그러면은 음. 물 같은 거 사실 배송 안 시키고 본인이 동네에 살가야 돼요. 그렇죠. 그니까 러뭐 하여튼 농담인데 실제로 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있을 것 같고. 아마존 효과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이,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에 다 이제 넘어서 고막 지배하는 음. 거잖아요. 근데 당일 배송 이제 쿠팡 효과라고 저는 붙였는데 이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동네 슈퍼랑 소매점을 갈그 필요가 없는, 없는 거예요. 그럼 수 비중이 줄수 밖에 음.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완전히 마트를 외면하게 된 계기는 음. 마켓컬리 같은 거 그런 네. 그러니까 이 식, 식료품 어, 식료품 음. 같은 게 새벽에 딱와 있고 음. 그거 가지고 그날 요리해 먹을 수 있고 음. 뭐 신선한 우유 음. 고뭐다 되잖아요 음. 아마 그러고 나서 아마 마트는 진짜 맥주랑 와인 사러 갔던 거 <웃음> 같아요 근데 실제로 또 그런 기사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또 왜냐면 이건 팩트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기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지금 한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음. 매출이 많이 줄어서 그렇죠. 지금 경영난까지를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까지 되기도 했죠. 그 당장 뭐한한달한 한한 달도 안된 음.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볼까요? 제목이 이거예요. 속절없이 추락하는 마트 백화점 매출. 점점점 음. 오프라인 잔혹사 계속돼. 음. 그러니까 핵심 오프라인 잔혹사. 음. 잘 따라는데 요새 언론 같지 않은데 그 <웃음> 19년 2019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보니까 오프라인은 2.9% 또 감소 계속 온라인은 14.1% 증가라는 음. 거고 백화점 마이너스 3.8 음. 어, 마트 7.7 음. 마이너스 7.7 감소세 강하고 점포당 매출이 얼마씩 줄고 온라인으로 고객이탈 의류 매출 한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로봇으로 생각 안하고 얘기해 동네 장사안 돼. 아니 온라인에서 사니까 당연히 거기서 안 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매체나 아니면 이제 소비 패턴이 변화되는 이유는 거기에서 기대했던 만족감들이 이제 없어졌거나 그걸 제대로 대응을 못하거나 혹은 새로운 기대가 생겼는데 기존에 있었던 채널이라든지 마켓이 그것을 수용해 주지 못할 음, 음. 때부터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특히나 이제 1인 가구, 나 2인 가구 되게 많이 들오잖아요 그러면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해요. 원래 우리가 대형마트가 처음에 이제 월마트라는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4인, 가입, 4인 가족, 4인 그러니까 가족. 4인 가족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그런 마트들은 가서 많이 사갖고 그러니까 왔을 그러니까 때, 1주일치 이주일치 막. 네. 그럴 때 이제 혜택을 보는 구조인데 어, 서, 사실, 저도 마트 잘안 안 가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물건을 사잖아요. 썩혀버리는 게 일단 음, 많고, 음. 냉장고가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안 사게 되고, 딩크시고 둘이 살잖아요. 응. 그러니까, 더더욱 소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냉장고 작은데, 네. 그렇다고 둘이 사는데 무슨 냉장고를 막 네, 최대형을 쓸 필요도 없고. 근데 또, 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왠지 카트를 끌고 가면 이것도 다 채워야 될것 같은 또 그런, 그렇게 카트를 만들어 놨지. 아, 바빠지 좀 있잖아요. 깊게 만들어 놨지. 원 플러스 원인데 나만 안 사면 좀나 혼자 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고 이제 그렇게 몇번 경험이 반복되니까 아 여기를 가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소량을 사버리면 되지. 네. 그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궁극적으로 비싼 게 아니에요. 왜냐면 다 필요한 만큼만 사니까. 버리는 거 생각하면 그게 나을 수있거든 어, 어. 그리고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은 너무 빨라요. <웃음> 그러니까 쿠팡 효과가 되니까 거의 실시간 수준이야 가끔씩 어떤 착각이 되냐면 이것들이 내가 뭘 살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네. 옆집에서 던져주나 이런 네. 느낌들 정도로 <웃음> 그러니까 미안할 아, 정도로 빨리 오는 데다가 AS도 편하니까 당연히 이제 패턴이 대충으로 음. 좀 많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저는 인스타 효과라고 따나 말을 만들어 명령하는 게 있는데요 인스타, 인스타. 인스타 효과 이게 뭐냐면 얼핏 들으면 인스타그램을 잘 활용하자 뭐 이런 소리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으로 내 건데 아스타그램이잖아 사실 다뭐 아, 검색을 할수 네, 있다가 음. 맛집을 이게 막 사람들이 음. 히트 플레이스 맛집 이런 다인 스타에 음. 올라오자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정보 비대칭성 해소다. 딱.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식당의 음.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거예요. 아, 어딘가 맛집이를 네, 쉽게 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안 좋은 식당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피하게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되면서 음. 나타나고 있는 식당의 양극화, 식당의 음. 빙빙빈부입부인데 음. 그러니까 이런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거 잘 감이 없는 분들 가끔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하냐면 근오년간 강남역이나 종강역에서 전형 약속을 잡아본 적이 있느냐 그래요 근데 전형 약속 잡은 적은 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잡은 적이 있는데 질문의 의지가 뭐냐면 7시 종강역 몇번 출구 강남역 몇번 출구 무슨 재와 이렇게 약속을 잡은 적 있냐고 물어보면 거의 없어요 음. 지난 5년간 음. 그런거 봤네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안 그래서 예전에는 일단 우선 모여. 해요? 응. 또 동네님 약간 출구로 와서 그거 일단 일단 모이자. 그면 자, 뭐 먹을까? 이러고 걸어가죠. 그럼 이제 전단지를 막 나눠 주잖아. 응. 그러다가 야, 너 아까 뭐 먹고 싶다 그랬 보면 대충 메뉴도 이렇게 몇개 있는데 야, 이것도 있다. 그다음에 어, 야너 이거 먹고 싶다. 이거 있다. 그다음에 그가그 지나가니까 그 가게가 모여 음, 응. 음, 음, 음. 한 명도 없진 않아 좀 있어 음, 음. 저희 가자 음, 그렇게 이렇게 맞지? 분산이 된단 말이야 소비가 음. 근데 지금 우리 약속 어떻게 든지잘 생각해봐요 괜찮아 보이는 음식점에 가지 않아요 절대 네. 어떻게 하냐면 검증된 음식점에 음. 가 검증된 음식점에 음. 어떻게 하냐면 일단 단톡방이 생겨 <웃음> 같이 약속을 잡을 때는 그 모임 단톡방이 딱 생겨서 메뉴와 장소를 정해요 음. 그래서 대충 이제 어떤 쪽 메뉴로 갈 거고 장소 어디다 싶으면 그 장소 그 지역에서 가장 맛있고 유명하다는 곳을 이제 골라, 골라. 응. 찍어서 예약이 되면 두달 전이든 한달 전에 예약을 해봐요. 응. 그몇 명을 따해서5 응. 그2 시간제잖아. 급하게 회식 잡혔다고 안와못 오고 이런 거 응. 없어 이제. 응. 그리고 그런 클라구도 요새 밀린 이들들한테 야 회식이야 오늘 약속 없지 하면은 약속이 없어도 있지 그때는. 아, 그렇죠. 말이 돼요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시간은 있지만 상사님하고 원할 어, 부분의 시간은, 없어. 시간은 없어요잖아 근데 어쨌든 <목소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줄 서는 집은 어마어하 했어요 줄 진짜 미쳤어요 줄이 네, 그렇죠. 야 이걸 이렇게 기다려서 진짜 척 먹겠다고 야 이런 느낌인데 그런데 안 되는 집은 진짜 팔이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런 상황이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보 비대칭성 예전에는 이제 모르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는 그 상인들이야 서로 어디가 맛집는지 알고 겠 음. 진짜 아는 맛집너들이 프로 맛집너들이 이렇게 전수해 주는 게 있었지만 이건 아니잖아 이제 다 알잖아 우리가 그래서 요즘 그그 그 소위 그런 상권이라는 게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는 그렇죠. 거죠. 무슨 무슨 거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곱창골목, 무슨 골목 이런 게 사실상 가보면 그 중에서 특정 맛집 한두 군데가 잘되진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재있는 응. 그 현상이 나타난 게 작년에 최저임금 이슈 이런 걸좀 논란했잖아요. 뭐 사실 뭐 그거는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응. 이게 뭐좀 부정적인 효과도 있고 또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래요. 논란이 분분한데. 실제 폐업을 많이 한 곳을 봤더니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업장, 즉 직원이 있는 곳이 아니고 음. 1인 업장이 많았다는 거예요두 가지인데 이게 결국 경쟁력 문제가 있어요. 그치. 본질적으로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보다는 사람들의 선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까. 그런데 그 경쟁이 예전에 비해서 그, 훨씬 더 치열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잘되는 집은 정읍번을 점점 많이 늘려가는 음. 집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쨌든많 하는 거예요. 근데 1인 이제 막 겨우겨우 하던 데들은 이런 경쟁 속에서 날라가는 건데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식당이 약간 우리가 모여서 메뉴를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식당 네, 같은 네. 경우에 그러니까 약간 메뉴가 어느 정도 다양한 게 맞아요 음, 서로 이제 네, 느 정도. 예, 네, 네, 그러니까 예수 있는 곱창과 삼겹살 정도는 같이 있을 네, 수 있지 네, 네, 네. 그다음에 소곱창하고 네. 어, 소갈비 정도는 같이 네. 팔아줄 수 있는데 지금은 다 전문으로 나눠줘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한두 개만 자하는거 음. 전문점이 훨씬 잘 된다는 것도 결국 이 트렌드랑 음. 엮여 있는 거고 왜 백종원 대표 맨날 골목식당 나가야는게 메뉴주의라고 하잖아 저는 그분이 아마 이런 트렌드를 읽고 있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음.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비닉빈구익부 현상은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원래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인터넷 비즈니스는 음. 입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비즈니스니까 그런데 음. 그게 이제 디지털하고 오늘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가 이제 통합되면서 그게 오프라인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말씀하신 이제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의 후기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우리가 뭐 카카오 같은 데서 제시하고 있는 맛집의 별점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로 작용이 되는 건데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부작용도 있지만 일단 집단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가서 보편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고 게다가 앞서 말한 경험 소비에 대한 가치로 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기를 원해요 네, 네. 하나를 소비하더라도 제대로 소비하기를 네. 원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같은 상권이라도 한 집은 줄은 엄청 쓰고 바로 옆집은 아주 팔이 날리는지 네, 네. 그런 형태들이 네. 많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근데 이제 그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설프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본인의 음, 음, 포지션을 분명히 음, 하는 음,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게 이제 백종원 아저씨가 얘기하는 메뉴를 줄여라. 음, 그리고 음. 그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전문적인 포지션을 드러내라. 음, 음, 그래야지 사람들이 너가 상대적으로 어디에 있던간에 그게 상권이 좀 멀든간에 그뭐 역세권에서 좀 가깝든간에 상관없이 사람을 모을 음, 수 있다. 그치.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 예전에는 어쨌든 역세권이야지 장사가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아까 말했던 그런 효과가 없어지니까. 우리 어차피 찍어서 찾아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어디가 보면... 름르몬 있어도 돼. 괜찮아. 우리가 가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가잖아요. 응. 좀 정리를 해보면 응. 한국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비즈니스 할 것인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선진국형 소비로 응. 전환이 되고 있고요. 응.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응. 그러니까 그게 아까 뭐 쿠팡 효과니, 응. 뭐 아마존 효과니, 인스타 효과니 이게 다 연결된 얘기죠. 응. 이제 완전히 다른 소비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아까 우리 말씀 나눴듯이 회사원 회식은 당연히 줄고 집 근처에서 자기 개발하고 음. 아니면 이제 그 회사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기 개발하고 소비하고 취향 소비 이런 거 되게 늘었고요. 제가 그 망리단도 한 가운데 살아요. 거기 망원시장이 유명 힙하죠. 저도 그 동네가 그렇게 뜰줄 몰랐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집을 살걸 그랬어. 안 샀어요. 전세로 있어. <웃음> 근데, 이 전통시장이 불황이잖아요. 전통시장이 뭐 계속 어렵다 어렵다. 음. 근데 망원시장은 좀 달라요. 음.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일단 망원시장은 주점부리가 많아요. 음. 먹을 게 되게 많아요. 일단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일단 고렇게부터 사야 돼. 음.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면 닭강정 먹어야 되고 이렇게 음. 해서 분식점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많은데 전통적으로 시장은 우리가 물건 사러 가는 곳이잖아요. 음. 그런데 망원시장은 먹을 게 많다. 우리가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 흔하게 하는 종로에 있는 광장시장도 공장시장. 마찬가지죠. 광장시장에서 그짐 늦게 외국인들 전화를 막 도와주고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근데 광장시장에서 무슨 물건 사왔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거기 마약김밥 먹으러 가고. 순인의 빈대떡 사고. 빈대떡 먹으러 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사기보다 체험을 하러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물건은 온라인에서 <웃음> 사는 거 <웃음> 응. 그러니까 시장의 역할이 예전에는 물건을 그치. 사는 곳에서 네. 이제는 시장이라고 하는 분위기를 체험하는 응. 것이죠. 그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야 될게 뭐냐면 그 체험을 하고 싶은 가장 쉬운 방식이 뭐냐면 뭔가를 사먹는 거거든요. 응. 그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어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요 물론 망원시장이 과일도 엄청 싸지만 소비 트렌드에 맞게 체험형 시장으로 변모하니까 아, 사람들이 간다니까 그게 가요? 시사점이 저는 더 이렇게 크다고 봐요. 그리고 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비록 지금 그냥 시장이 어디가 활성화됐냐 이 얘기를 한 거지만 음.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소비 패턴의 변화 읽은 데는 어떻게든 살아남고 있고 그렇죠. 잘 되고 있는 음.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시는 분들도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그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체험, 음. 체험형 소비, 나를 중심으로 음. 한 소비. 자존감을 높이는 응. 이야기, 자기계발 응. 52시간, 어, 혼밥, 혼술 이 모든게 나를 중심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1인 가구나, 한두 명을 응.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비행 때 그러면 여기에 뭔가 치고 들어갈 것들이 응. 뭐가 없을까 예를 응. 들어서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자기계발 시장에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게 있어 응. 그러면 내 스스로 어, 유튜브를 통해서 크리에이터가 돼서 누군가에게 강의를 하든 응. 아니면 1대1로 만나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과외지 응. 이런 걸 하는 것도 비즈니스가 될수 있고요. 되게 뭐, 연구해 볼게많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장 환경은 항상 그게 전체적으로 고완된 응. 전체적인 불안이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단면 안에서 언제나 승자는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누가 승자냐라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기회가 무엇인지를 보고, 시장이 변화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포착한 사람이 승자가 그렇죠. 될수 있는 거죠. 그래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찾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뭐 디비알도 계속 열심히 읽으시고 <웃음> HBK 코리아도 음. 보시고 음. 뭐 이것저것 찾아보시고 뭐 전문가들 뭐 이렇게 뭐 책도 사다 그찾아보근데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정확하게 소리 패턴의 변화를 알아내야 하는데 음. 문제는 이제 언론이 그걸 제공을 못해 주고 있으니까. 음, 그부분좀 아쉽다. 그러니까 아쉽다는 거예요. 아니, 경제신문 읽었으면, 아, 소위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음. 라고 하는데, 뭐, 기승전 무슨 구랑 이러면, 음. 뭐, 읽어서 그냥 나트만 하라는 거잖아. 내가 비즈니스가 잘안 되는 이유. 그, 그러니까, 음. 그건 답이 아니지. 답이 아니고. 아, 여러분, DBR을 좀 열심히 보시면요하하하음을 <웃음> 아, 이제 저희도 <웃음> 구독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웃음> <사실 안>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안 좋아요? 아, 이제 계속, 계속, 예. 계속 어필해야 돼요. 아, 네. <웃음>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하다가 그 흔한 오해 하나를 깨고 싶은데, 네.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가 계속 늘고, 뭐 이래선 안 된다고 습관적으로 또 그것도 떠들어 사람들이 계속 심지어 있죠. 교수라는 사람도 좋죠. 그런데 네. 이 상식이 틀린 얘기예요. 또 그러니까 뭐냐면, 네. 어, 이 얘기만 떠들면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건데, 골목의 전쟁이라는 진짜 좋은 책이 있어요. 아, 네. 예, 이게 김영준이라는 이제 경제 쪽잘 아시는 음. 전문가 쓰신 건데 김영준 작가 음. 이분에 따르면 IMF 외환 위기 이후로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까지가 최고치였고 음.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 이 책은 진짜 꼭꼭 꼭 사서 보세요. 진짜 꼭 사서 보시면 어, 어떤 이게 단순히 상권 창호 이런 얘기일 것 같진 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경제의 특성, 한국 사회 트렌드. 음. 와 대한민국을 이해하기 위한 교과서. 음.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전 국민한테 경제 교양서를 한두 번씩 읽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야 예. 내가 왜 여기서 다른 사람을홍 공부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양서는 원래 이렇게 추천하는 거잖아요. 네, 진짜 네. 좋은 책인데요. 그 고조차도 이거서 까면서어 자영업자 늘는 게 아니었어. 약간 이게 너무 네. 흔한 오해인 거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서 갖고 제가 통계를 찾아봤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 비율이 는 거는 차라리 IMF 이전까지가 최고였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나라지표 사이트에 찾아보니까 2008년에서 2018년까지 기준을 봐도 2008년도 그러니까 지난 10년이네. 예, 지난 10년인 거죠. 2008년도에는 600만 5천 명이었던 자영업자 수가 2018년에는 지금 563만 8천 명으로 좀 줄어. 거의 100만 명 빠졌네. 들어있어요. 네. 비중 역시 25.3%에서 네. 21% 로약 4.3% 정도가 감소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일본 뭐 영국 같은 그 OECD 위에 있는 비중들을 보면 적게는 6% 많게는 15%인 걸 감안하면 뭐 아직도 높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늘고 있지는 않다. 차라리 줄고, 줄고 있는, 있는 게 맞고 팩트다. 네. 그렇죠. 그죠. 이 지금도 이런 것도 다시 구조적인 과정일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인건비가 올라가고 하면 좀더 정리될 그런 정리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사실 경제 신문이나 신문에서 해야 될이나 일 언론에서 해야 될일은 그러면서 퇴출되는 어쩔 수 없이 시장 음. 경쟁에서 퇴출되는 이분들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고 어떻게 또 다시 사용을 할수 있게 뭐 안전망을 어떻게까 이런 음. 얘기들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기승전 부랑 이런 거 기사 쓰고 있으면 네. 당분간주시면 자극적이긴 하지. 음. 끝이잖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 여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책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서점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책 제목 중에 하나가 그냥 떴던 게내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라는 제목이 더라고요 음. 물론 저는 이 책을 읽은 건 아니에요. 제목만 봤어요. 음.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객.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의 운명은 결국 고객이 결정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정책이라든지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경기가 위축되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라면 고쳐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특히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내가 그 플레이어에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를 외부에서만 찾는다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럼 본인의 개선 의지가 없어지거든요. 음.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의 간극을 확인하고 이를 조정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음. 그래야지 거기,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우리가 지금 처음에 하고있는이 기사들은 죄송하지만 이런 시야를 조금 좁게 만드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 분석 쓰는 사람이 좁아서그래요 <웃음> <웃음> 그래서 부탁합니다. <부터 컨대. 웃음> <웃음> 소비 트렌드와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시각을 좀 제시해줬으면 좀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람도 좀 가져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